안녕하세요 당어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조금 오랫동안 영상을 못 만든 것 같아요 오늘 어, 설명드릴 영상은요 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꼭 구매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필름 카메라 10개를 뽑아봤습니다 제가 뽑은 10개보다 더 좋은 카메라들이 많이 있어요 취미로 선택한 필름 카메라라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뽑은 10개 정도가 가장 적절한 카메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선정 기준은요 뭐 카메라도 훌륭했고 안정적으로 잘 작동됐고 고장도 별로 없었고 운영하는 데도 크게 무리가 없었고 전제도 구하기 쉬울 정도로 많이 생산된 카메라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뽑아왔습니다 중고 카메라 상점이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카메라들이 나오고 보면 아마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쯤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 10개의 카메라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물론 뭐 35mm 카메라도 있고요 뭐 중형 카메라도 있고 대형 카메라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마추어 입장에서 접근해서 사용해보기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 이거보다 훨씬 좋은 카메라가 많이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정도 카메라가 아마 취미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 카메라들로 뽑았습니다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10번은요 파셀블러드에서 나오는 500C 시리즈입니다 500C나 뭐 500CM 뭐몇 가지 종류들 이제 변종들이 있는데요 500이라는 기종을 먼저 선정을 해 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형 카메라는 아마 10개의 리스트 중에 유일하게 요놈인 것 같아요 요거 말고도 마메아라든지더 좋은 뭐 상업적으로 많이 쓰이고 많이 팔린 카메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500c 나 핫셀블러드 카메라가 그렇게 안정적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퀄러티에 있어서 만큼 다시 말해서 중형 카메라를 쓴다는 이유는 좀더 좋은 필름 좀더큰 필름에 좋은 화상을 남기고 싶다는 목적인데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카메라를 꼽는다 그러면 어, 중형 카메라에서는 핫셀블러드 랑 콘탁스 정도가 전부일 거예요 그런데 콘탁스는 조금 잔고장이 많은 편이라 아마 중고로 구매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수리나 이런 것들이 번잡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핫셀블러드는 어, 그거보다는 고장이 적긴 해요 그러나 여전히 어, 위험요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메라는 정말로 한 대쯤 갖고 있으면 언제라도 좋은 화질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아주 지표가 되는 중요한 카메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핫셀블러드 500 이라는 기종을 뽑아 봤어요 이 기종을 구매하실 때 고려해야 되실 내용은 렌즈가 그렇게 다양하고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렌즈를 구매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표준 렌즈나 관광렌즈 하나 정도를 고민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렌즈를 뭐두 개, 세개 갖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카메라는 어, 한 렌즈로도 많은 이미지들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렌즈 하나, 괜찮은 상태의 렌즈 하나를 잘 고르셔서 바디와 렌즈 그리고 필름팩. 될수 있으면 필름팩은 두 개가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라도 충분합니다. 아마추어로 하신다면 한 세트 정도 구매하시면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9위입니다. 9위는 롤라이 35라고 하는 카메라예요. 어, 롤라이는 롤라이플렉스라고 해서 원래 이안 리플렉스식 카메라가 훨씬 훌륭합니다. 이 카메라도 어, 여기 리스트에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중형의 핫셀블러드 만큼이나 아주 훌륭한 카메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아마추어가 쓰기에는 조금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렌즈가 두 개고 사이즈도 크고요 렌즈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상차나 이런 것들을 아마추어가 고려해서 사진 찍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신 롤라이 3 5랑 카메라를 넣습니다 롤라이 35는 상당히 작은 카메라예요 포인트슈 카메라라 그래서 어, 렌즈도 내장이 돼 있어서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어, 필름 끼는 게 처음에는 좀 낯설고 복잡할 수 있지만 그것만 극복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중에 하나입니다 초점도 목측으로 맞춰야 돼요 다시 말해서 눈으로 아이가 3m구나 그럼 3m로 막 조절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카메라라 낯설 환경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 나오는 이미지 퀄러티도 좋고요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휴대나 이런 데 상당히 용이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들고 다니다가 찍고 싶은 게 있을 때만 꺼내서 살짝살짝 살짝 찍어서 사용하기도 좋고요 전통적으로 이 카메라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많은 사진가들이 있습니다 스파이샷처럼 인물이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게 찍고 싶다고 라할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만약에 이 카메라가 상태 좋은 게 나온다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이 허락된다면 사고 싶은 그런 카메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상태 좋은 걸 찾기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나온지 너무 오래됐고 양이 어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카메라는 아니다 보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상당히 멋있는 카메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8입니다 8위는 아마도 이 카메라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라이카에서 나온 M6라고 하는 카메라입니다 어, 라이카에서 나온 카메라를 빼고 이 등수를 매기면 많은 분들이 붕괴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라이카는 팬층이 두텁고 좋은 카메라를 생산하는 회사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양의 카메라들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정판이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좋은 컬렉션이 될수 있는 카메라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자랑하기도 좋고 남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카메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단히 비싼 카메라 한건 맞습니다 실제로 하는 역할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과장돼 있어요 어, m6가 완성형이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의 완성형이기 때문에 m6는 상당히 여러가지 면에서 편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m6를 제가 리스트 상에 넣어 놓긴 했지만 조금 부담스러운데 라이크 카메라를 사고 싶다 그럼 m4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상태 좋고 그런 것들은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 렌즈에 따라서 렌즈 가격이 카메라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 쉽게 구입하시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아시는 분하고 같이 어 카메라를 선택하시기 바래요 라이카 카메라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사셔야 되고 생각보다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렌즈 파인더 형태다 보니까 초점 맞추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사용하기는 조금 불편하 하실 수도 있다는 라거 감안하셔서 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라이카 좋은 카메라고요 저도 갖고 싶은데요 아직까지 한번도 라이카 카메라를 소유해 보진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메라의 성능이나 기능적인 거에 비해서 가치가 너무 과장되어 있는 카메라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요 그래서 8이밖에 못 올라왔습니다 다음에 7위입니다 7위는 캐논 카메라예요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렸고 캐논에서 인지도가 높았던 a1 이라고 하는 완전 매뉴얼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노출계는 물론 달려 있지만 모든 장치는 매뉴얼로 되어 있는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는 생각보다 저렴해요 그러나 성능면이나 작동의 뭐 문제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만큼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카메라 중에 하나예요 저도 사진을 A1으로 시작했고요 지금도 A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1은 상당히 소유해 볼 만한 그런 카메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환렌즈들도 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한번 선택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렌즈는 너무 고민해서 뭐 망원이나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당시에 만들어진 망원 렌즈들은 퀄러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렌즈와 혹은 광각 렌즈 하나 정도를 추가하시는 걸로 만족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도 좋고 카메라도 속안색이고 배터리도 거의 안 먹고 아주 편리한 카메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역시 캐논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캐논에서 만든 T90이라고 하는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는 의외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물론 어 구매하시는데 어렵진 않겠지만 가격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캐논 t 90의 기술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캐논의 e o s 의 거의 모든 기술을 집약한 형태의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어, 기능적인 거나 여러가지 면에서 거의 완성 완벽도에 가까운 카메라예요단 어, af가 안된다 라는게 이 카메라의 가장 큰 단점이긴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이오스 에서 나왔던 그 이후에 모든 카메라보다도 저는 월등히 뛰어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t 90은 어, 마그네슘 바디 라서 바디 자체도 상당히 단단하고 튼튼하고요 그리고 뭐 모터 드라이버 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 내장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팟 노출계 라든지 아주 정밀한 노출계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 만약 조금만 사진을 시리어하게 접근 하신다 그러면 여러가지 분야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좋은 사진들을 많이 찍어 낼수 있는 카메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태 좋은 T90이 보인다 그러면 조금 비싸더라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몇번 써보긴 했지만 실제로 소유해 보진 못했어요 갖고 싶어서 너무 열을 올렸던 카메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는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EOS로 바로 넘어가면서 T90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눈이 좀 나빠서 매뉴얼 렌즈가 익숙하지 않아서 <웃음> 조금 꺼려졌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카메라만 놓고 본다 그러면 6.2에 오를 만큼 아주 훌륭한 카메라라고 생각됩니다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니콘입니다 캐논이 나왔으면 니콘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매뉴얼 카메라에서 만큼은 니콘의 명성을 따라갈 만한 회사가 흔치 않습니다 뭐 라이카가 좋다 라이카가 좋다 그러지만 실제로 어 니콘 카메라들은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잘 작동돼서 전공기자들이나 극한 상황에서 사진을 찍는 다큐멘터리 사진가들한테는 정말로 사랑받았던 캄, 그 카메라 메이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뽑은 니콘의 카메라는 F3입니다 의외이실 수도 있어요 어, 왜냐하면 F3는 흔히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꽤 많을 테니까요 그런데 F3는 어, 일단 프리미엄 모델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바디의 완성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반면에 사이즈는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종군기자라든지 혹은 필드에 있는 뭐, 보, 보도사진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했던 카메라 중에 하나예요. 들고 열심히 뛰고 그래도 아주 튼튼하게 잘버텨줬고 그리고 다양한 옵션들의 액세서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도 가능하고요. 이것 또한 뭐 니콘 렌즈는 지금까지도 호환렌즈들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렌즈는 크게 구애받지 않고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권장하는 렌즈는 역시나 표준 렌즈 50mm 렌즈하고 그 다음에 35mm나 24mm 정도 렌즈가 아주 어, 재밌는 사진들을 구성하기에 좋은 어, 조건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위는 역시나 니콘에서 나온 FM2입니다. 명기죠. 어... FM2는 지금도 생산이 일부분 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워낙 명성이 자자한 카메라기 때문에 어, 내구성도 좋고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상태 좋은 물건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고려해 보실만한 카메라고요 속세기는 것도 없고요 뭐잘안 찍히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시지 않으시고 사용하셔도 큰 무리가 없는 카메라입니다 대신에 니콘 쪽은 자동 카메라나 이런 것들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 니콘의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는 뭐 f4나 f5나 이런 형태의 카메라들은 배터리 소모량이 워낙 많아서 실질적으로 쓰는 것보다 배터리 교환하는데 쓰는 시간들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도 많고요 전자적인 불량이나 혹은 뭐 as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높습니다 어, 니콘 카메라는 f3랑 fm2 이 정도가 아마 가장 좋은 초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캐논이에요 캐논 eos5입니다. 캐논은 어, AF에 가장 성공적으로 진입했던 메이커 중에 하나예요 니콘을 꺾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AF 시스템이 워낙 잘 작동됐고 편리했기 때문에 어, 뭐 상업시장이나 여러가지 시장에서 니콘이 AF로 넘어가면서 캐논한테 시장을 뺏길 수밖에 없었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어, EOS 5는 정말로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됐던 카메라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EOS-1이나 뭐더큰 모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큰 것들은 생각보다 무겁고 아마추어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해요 거기에 비해서는 아주 적정한 사이즈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포커스 기능이나 다양한 기능들.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쓰시는 거랑 거의 별반 차이 없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카메라가 바로 EOS5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아마추어로서 필름을 좀 열심히 찍어보고 싶다. 찍고 싶은 양이 많다. 보도라든지 사람이라든지 혹은 빨리빨리 속사로 찍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AF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EOS5를 한 번쯤 고민해보시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대의 카메라가 남았어요 근데 이두 대의 카메라는 같은 회사입니다 편협하게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마추어로서 카메라를 선택한다고 러면딱이두 가지 카메라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첫 번째 2위죠 2위는 콘탁스에서 나온 T3입니다 물론 T2도 있어요 T도 있고요 이세개단은 거의 비사,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느 걸 선택하셔도 크게 후회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나온 것이 T3였고 그만큼 모든 기능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포인트샷 카메라기 때문에 렌즈가 일체형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기념사진이나 스냅사진 혹은 인물사진을 찍을 때 아주 재밌고 즐겁게 사진을 즐길 수 있는 카메라가 바로 T3입니다. 어, 무슨 아웃포커스나 뭐 이런 것들 신경 안 쓰고 아마추어가 추구하는 그런 스냅샷 이런 것들을 찍는다 그러면 아마도 가장 좋은 카메라가 아닐까 싶어요. 생산량도 충분히 많긴 했지만 당시에도 생, 판매될 초기에도 가격이 상당히 비쌌고 지금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격값을 하는 카메라 중에 하나예요 콘탁스는 누가 뭐라그래도 좋은 렌즈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 아주 작은 카메라라 할지라도 해상도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한 카메라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필름 카메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라고 그러면 역시 콘탁스에서 나온 G2입니다 어 솔직히 좀 아쉬운 거는요 저도 G2가 있었어요 G2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진을 찍었고요 상당히 애착이 가는 카메라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모든 카메라들을 다 한번 처분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도 가장 큰 후회로 남는 카메라 중에 하나입니다 콘탁스 G2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고요 렌즈 파인더 카메라 입니다 그래서 라이카 카메라와 거의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af 가 됩니다 af 성능이 아주 훌륭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건 렌즈 파인더 기 때문에 약간의 심도 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무시하고 찍을 수있고요 그리고 포커스가 아주 정밀하지 않아도 심도가 넓기 때문에 웬만해선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라이카 렌즈 만큼이나 콘탁스 g2 에 들어갔던 렌즈들은 정말로 좋은 렌즈들 이었어요 그래서 어, 색감이나 이런 거에는 정말로 귀신 같은 카메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필름이나 블랙 앤 화이트도 상당히 매력적이었고요. 그렇게 찍은 사진들은 지금 봐도 색감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 콘탁스 G2를 사신다 그러면 21mm 렌즈를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렌즈보다도 21mm 렌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광각이고 초광각이기 때문에 왜곡이 심하지만 그 왜곡조차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고요. 또 하나는 왜곡으로 발생하는 그 포커스아웃 문제들이 있군요. 주변부가 초점이 잘안 맞는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습니다. 21mm를 쓰게 되면 은 안에 달려있는 파인더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하슈에다가 그 보조 파인더를 달게 돼 있는데 요게 모양이 정말로 예쁩니다. 일단 카메라가 예뻐요. 카메라 바디도 마그네슘 바디에 위쪽에 이제 동그란 어 파인더까지 달리면 정말로 예쁘고 바로 렌즈 위에 달린 파인더기 때문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파인더 보다 위상차도 훨씬 적어서 사진 찍기도 훨씬 편리하고요 그리고 21mm 다 보니까 아주 근처점에서도 상당히 근거리에서도 초점이 잘 맞는 편이에요 심지어는 저는 셀카도 많이 찍었어요 그걸 한 손에 들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봤을 때 콘탁스 G2는 정말로 훌륭한 카메라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여전히 비싸요 처음에도 물론 비쌌는데 아마 초기에 판매됐던 가격보다는 저렴한 건 맞아요. 중고가 됐고, 지금 현재는 단종됐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1mm 렌즈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 팔았던 게 너무 아쉽고, 자꾸 생각이 나는 건데. 재밌는 액세서리 중에 하나는, 어, 그 스트로버가 있어요. 콘탁스에서 나온 스트로버, 아주 작은 스트로버가 있는데, 효용가치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왜냐면 가이드 넘버가 워낙 낮고 빛이 세지 않아서 하지만 근거리에서 인물을 찍거나 혹은 근거리에서 뭐 이렇게 셀, 셀카를 찍거나 이럴 때는 그스트로보까지도 아주 효과적인 악세사리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달았을 때 결과물도 좋고요 그리고 모양도 예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콘탁스 g2가 아마 필름 카메라를 취미로 활용했을 때 가장 좋은 카메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10개의 카메라는 바로 철저하게 지금 현재 운영해도 고장이나 이런 거속안 새기고 잘쓸수 있는 카메라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카메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메라의 리스트는 정말로 좋은 카메라들이니까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하나가 주변에 있다 뭐 아버지 장롱에 있다 그러면 꼭 가져다가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운 아마추어 필름 카메라 생활 하시고요. 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꼭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선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또 재밌는 영상들 더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